모든 여자들은 운명의 백마탄 왕자님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라고 착각한 데매. 갑자기 진짜 피아노를 치면 쟨가? 막 이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어,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만날 때는 어, 전화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삐지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 왜 이렇게 살못 살게 울어? 그지 마. 남자애가 멀어져서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, 처음이랑 달라졌다. 나에게 멀어졌다. 그게 아니라, 그래서 멀어진 거야. <웃음> 이거 팩트야. 어, 아, 아파. <웃음> 선우가 바뀌었어. 계속 가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라니까. 자유를 향해서. 진짜야. 그거야. 나, 나는 그래. 나는.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. 난 그래서. 계속 가둘라 그래. 양식곱 하나? 집에서? 항상 이렇게 알아야 되고, 뭘 먹었는지 왜 알아야 돼? 내가 뭘먹었는 왜, 왜, 빨리, 빨리, 빨리, 이게, 왜 궁금해, 먹었는지. 뭐 <웃음> 어? 다 관심이 좋겠고. 살짝 과하면 안 좋아요. 이게 한 걸음 멀리 있어야지, 아니, 진짜 중요한 얘기야, 여러분. 여러분,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, 한 걸음 멀리 있어야지 얘가 온다니까? 도망가야 돼. 그럼 얘가 와. 근데 이가 가잖아? 그냥이 그러니까. 가.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저녁때 저걸 봐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뭐지? 솔로지오딱 보니까 너무 보여. 그러니까 모든 그 남자애들 나랑 비주얼은 너무 다르지만 그 남자애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. 아, 파보 같아.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있잖아. 응? 세상을 씹어먹었다. 가지고 뭐 그렇게가 자신감이 없이 그냥 어 내가 그 몸을 가졌으면 여름에 진짜 수영복만 입고 다니요 평생 어 홍, 홍대를 이렇게 <웃음> 어? 아 정말 비주얼을 죽이더만 참나 진짜 얼굴도 작고 다 반대야 나랑.